자,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 키겼군요아자 오늘은 다큐 20번째가 그 어린애나 기념으로 봤습니다 예? 어린이 좋아 어린아이 근데 다음날이 하원 맞아요 그 수업 못 봤어 자, 아무튼 아, 이 맵은 뱀픈 뱀프, 뱀프님 만들어 주셨고요. 아 물론 저희를 위해서 한게 아니라 그냥 있더라고요. 하하, 죄송합니다. 왜그래 <웃음> 어쨌든 갑시다. 네, 갑시다. 어. 응? 야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 발다. 점프하면 더 오래 걸려. 어, 일단은 날아야겠죠, 저희. 아, 아니. 아니, 그냥 가자. 아! 저못깠어요 <웃음> 음, 일단 야외 먼저 가봅시다. 어저기풍구는이친구이 아... 타고 있이구는이친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나도. 이 친구는 이친구이고구는아친오이어구는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고구는이친 오징어 오징어 왜왜왜왜고 있는데요? 응. 어, 어뭐야불려 오징어가 됐어. 야, 미끄미끄래. 안돼. 아무튼 저쪽으로 가봅시다. 열심히 뭐 대화가 되었죠 오다다다 저희 캠핑하고 있네요 어젯하들이 음 저희는 통과를 해봅시다 얘들아 안녕 나도 껴들다 오기쌍이 아니야. <웃음> 자, 오, 오, 오. 오, 다 우리, 우리... 그냥 의자 <웃음> 달려 좀 짧아 우리가 에, 여기 있긴 한데 땅 산거라 여기 있는 거기다 그래. 여기 나무 고시는그렇군아아프신거 아, 아, 아, 같은데? 괜찮 아, <웃음> 풍선 때문 맞았어요 풍선에맞았풍선맞 수도 거야. 있어요 처음엔 잘 처음엔 날 우리 급아 급속... 편안한데 하여튼, 하여튼, 하여튼, 하여튼, 하여튼, 가여튼 하여튼, 하여튼, 하여여기하여여튼하여여튼 하여튼, 여기서도튼 하여튼, 하여튼, 네 요대로 마셔 야여튼 하여튼, 야여튼 너도 그러고 마셔봐 아 잠시만. <웃음> 약간 아야 너무 뜨거울 거 아니야? <웃음> 아이고 좋다. 야 우리 커피도 마시자. 응. 음... 아 오케이 기. 야 기다려. 너무 말처럼. 어야안돼내내 그릇. 잠럼만아 응. 음. 음. 그래 이렇게 돼. 나나 나도 하나. 왜 <웃음> 게리 모드 있어? 게리 모드? 나 아, 찾아봐야지. 오. 탁, 탁, 탁, 탁. 좀 비켜봐라는데? 에휴, 구멍 뚫렸나봐. 물이 안 담기는 것 같아. 아니야, 당겨. 상상적으로 담겨와 그래. 어. 와, 맛있다. 탈탈탈탈. 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놔두고. 자, 일단. 오, 뭐가 많다. 야, 저거 뭐냐? 뭐? 야,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잠깐 수리 좀 하고 올게. 아가 생긴거 같은데 아, 니야 이쪽으로 와봐 뭐가 신기한게 있어 자려쪽으로 가자. 려와으로 가자. 이쪽자이쪽으 가자. 가자. 이쪽으로 가자. 이쪽으로 가자. 가자. 가자. 가가 가 자. 그래, 올라와. 오, 왔다. 비교와. 나이스, 저기. 오, 타이트. 오케이. 자, 가자. 오, 응? 어? 아, 됐다. 됐다, 자실 가자. 자, 가 <웃음> <웃음> 와 덕분에 날 올라가고 으악 <웃음> 예, 2층부터 다시 가자 예, 너무 위험하다 예, 맨 위에서 다시 보지 나예 밑에서 좀 <웃음> 다시 갈게요 저 혼자 가는게 나이거 이 인형은 힘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엘베가 버티기 힘든가 봐 음, 간다... 응! 음. 아, 좋다. 야, 다이어트 LV LV 네 옥상 가라는적 없나? 엘베 버터? 엘베 타실래요? 옷은 좀 그렇지만 제일 별 타보자 그래 얘 예, 제일 위로가 보자 그러자 너무 구웅하고 있는 거 아니야? 물이나 안 비춰 신기해 우와 우리 유령이 우리 귀신인가봐 봐. 귀신 그런가봐 우리 우리 귀신인가봐 어 왔다 왜 이렇게 두들 건고를 하는지 봐. 아 됐다. 이중이네. 내가 들을게. 와 가자. 와. 안돼 안돼 안돼. 오이구. 잠시 만 미안. 아 됐다. 잘못 내렸어. 야눈 부시다. 그다. 눈 부시게. 너무 바이든가 어때 안. 아몇 층이진 않은데도아오네 5층 아, 야 계단 너무 오래걸리네 너무 오래걸릴 것 같다 아유 다이빙 해볼까 여기? 이따 다시 날아서 오면 되니까 그래 가자 자. 자. 야 자아 야 이러면 다리가 너무.. 다리 부셔지겠는데괜찮 초기와, 따단, 따단. 자, 여기 와서, 뭔가를 타고 싶어, 나 갑자기. <웃음> 뭐? 저장된 게임이 아니라. 아, 내껄요. 내 걸려. 내 기억 어디 갔지? 야나 응답 없음 떴다. 아나 멈췄어. 기다려봐. 안 튕길 거야. 어어 <웃음> 어, 됐다. 어잘뛰어다아 됐다. 아, 됐다. 아, 됐다. 아, 나 이거 그거 날라갔나 봐. 응? 님. 네. 어? 뭐야? 으, 잠시만. 야, 야, 야, 야, 조심. 잠시만. 나 타고 싶은데, 선생님? 자. 예, 거기다 추진기 하나 따라가 난 누워서 흔들리지 않, 흔들리는 편안함. 네. 음. 어, 잠시만, 추진기 넌 누워서 가만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 잠시만, 잠시 내가 시아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아 나도 나도 달래 아니야 그냥 내가 날래 됐다 됐어 됐어 그냥 가자 가자 그냥 그냥 가자 <놀람> 아웃 <오>. 여기 있구나 저희랑 <놀람> 이랬다 그냥. 그냥 기다려 니가 고정 풀고 타야 된다 참고로 어?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아직 안 풀었는데 자 잠시만 예저 포드는 왜안 풀었어? 아왜 저놈에 아파? 망했다 <웃음> 그만 저는 옥상에서 옵시다 여기서 엔딩 나무리 해야지 어... 뭐란거야 떨어질 뻔함 야 재주야 응? 여기 타봐 아니, 아니 거, 그렇게 타지 말고 내가 운전자 할테니까 너가 자 가자 아. <웃음> 으악. 야. 왜돈 나왔어? 아, 그러게. 나왜피 다섯 다섯 칸 달았지? 저가겠습니다 그럼. 네. 잠깐 촬영해야지. 없네. 그 그러니까. 에, 아. 네, 타봐 봐. 네. 이제 끄세요. 네. 됐어요 나가십시오.